안녕하십니까 박정인입니다. 저는 지금 혁신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곳에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그리고 글로벌 오픈 캠퍼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선 서울연구원은 300명 정도의 서울의 핵심 연구시설인데요. 그분들이 지역사회와 호흡하면서 다양한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 시립대의 경우에는 1학년 과정이 옮겨오게 되는데요. 학생 수는 대략 1700에서 1800 이고요. 교수와 교직원은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2 0 0 0명 규모가 옮겨오게 되는데 소비력 있는 인구가 이곳에 오게 됨으로써 주변에 상권을 활발하게 한다든지 또는 젊은 층의 활력을 통해서 은평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글로벌 오픈 캠퍼스는 컨벤션 시설입니다. 500에서 600명 정도가 참여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 시설과 함께 국제적인 컨퍼런스도 가능한 그런 부대 시설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부지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혁신파크의 앞부분이죠 15,000제곱미터를 3등분 했을 때그 3분의 1이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컨벤션 시설 그리고 컨퍼런스를 할수 있도록 도와준 부대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이 시립대가 들어올 부지가 되는데요. 현재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쓰고 있는데 이 건물은 헐리고요. 이곳에 이제 새로 시립대 1학년 과정 이용하는 학생들이 사용할 건물들을 신축하게 됩니다. 용적률을 대폭 늘려서 11층. 뭐이정도 규모의 건물을 만들 예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대학가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개최한 바 있는데요. 그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서울 시내 유명한 사건은 대부분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더라고요. 비슷한 영향이 음평에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뒤에 보이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연구원이 들어올 부지가 됩니다. 이세 개의 건물이 하나로 연결돼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식으로 지금 서울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도 상호작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는 그런 방식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혁신파크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련된 계획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5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질없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